진짜 본인의 유머코드와 비슷해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상대의 어떤 말도 재밌게 들리는 콩깍지가 씌였을수 있습니다. ISTJ도 사람이기에 호감상대 앞에서 감정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본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.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여사겜 수행에 드라크 J. Young s a n ISTJ 와 u 아 Honin Shin Go h a s i s t j World Membership A Gid Hashi Mayan Secret y Bon In Dung Fan y e n s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il Su It s u Nader Uchuk s n Dan Card l